that you forgot me my bible they brought me 안녕하세요. 숙다육 TV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를 미리 뜯어 놨는데 렇게 이름이 나와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이름이 있어 가지고 치우고 요거 또 하트로 된 것도 주셨네요. 어딘가 하면요, 영안의 다육이라고 앱보리에서 엑스플레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뭔가 볼까요? 신문지, 신문지, 신문지... 어우, 뭔 대품인가 본데요. 제가 뭘뭐 시켰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요거부터 해야될것 같아요 칼이 안보여서 가위로 해야되겠네요 이 봉이라서 이렇게 망가질까봐 꽁꽁이도 싸셨네 영안의 사육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한참 걸리겠어요. 언박싱은 즐거움일. 뭘까요? 화분 채인가? 화분 채인가? 아... 이거지... 34번... 34번... 아... 야생 말이야... 야생 말이야... 제가 야생마리아가 없던가? 없을걸요? 근데 뿌리 없어요 뿌리가 없네요 근데 단단하고 예쁘고 화면이 왜이러냐 화면을 좀 닦아야 되겠다 화면을 좀 닦았어요 꽃대이여여기 소개가 뭐뭐얘 뭐가... 얘도 대인인야야생이야이리는 없습니다 뿌리는 금방 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뿌리는 달라요 또이엇일일요요 이거, 는화분채 왔는데요. 사둔 아, 채 왔어요. 남편님이 용돈을 줘서 제가 또마에 드는 거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또 구매를 했네요. 또 구매. 이거 선물 인가봐요 요즘에 수입 머스탱 수입 머스탱 인가봐요 요거는 번호가 안지킨거 보니까 꽃에도 있고 블랙 머스탱 잘 키워보라고 글씨로 손수 써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요 영안의 다용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버 인거는 모르십니다 잘나가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선물을 주셨으니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리고 또 작은거 부터 이것도 화분채 왔는데 화분채 이거 끓는 맛이 좋잖아요. 참 재밌어요. 하, 화분채 무엇일까요? 엄박싱은 음, 즐거운거에요 기분도 좋고 흠, 이거 뭐더라? 음, 이거 수입신상 와인 와인자연군생 뿌리가 없음 뿌리가 또 없네요? 얘도? 근데 네, 화분 하나 주시고 이렇게 주셨네요. 와인이래요, 와인. 와인, 와인, 와인색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요 뿌리가 없대,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이게 진짜로 취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제대로 되는 건 맞나요? 맞겠죠? 수입이라는데 수입. 음, 저렴한 거예요, 요거는 요거 이제 내가 뭐를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요것도 화분 채운 거 같은데요. 와, 미이라 같아 미이라. 이거 박스를 치우면 먼지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냥 씁니다. 빠름빠름, 자 빠름. 빠름빠름으로 했는데요. 제가 중단 해 시키고서 빠름이에요. 근데도 한참 풀고 있어요. 참 꼼꼼하게 하셨네. 와, 이게 뭐야? 이름이 뭐더라? 블랙퀸 블랙퀸이에요. 블랙퀸 퀸 퀸이 아니고 블랙퀸 퀸 완전 딴딴 완전 딴딴 완전 딴딴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저렴한거네. 저거 와인보다 와인이 더 수입이라서 그런가? 이것도 수입이었는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뻐요. 근데 이거 저 분갈이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심어져 있었던 건지 분갈이 한것 같아요. 와 너무 이쁘다. 블랙힌이에요. 수입이에요. 이것도 수입 같았는데, 아, 이건 수입, 수입이 아니네. 한연마리아하고 와인너 아까 그게 한연마리아 이제 치우고, 어구 먼지 떨어져 블랙킹. 네, 이렇게 보면 동전보다도 크고 크고요. 요거 요거 한엽 야생마리아. 그거보다 작죠? 요거 한엽마리아. 야생마리아. 수입. 수입. 이것도 수입. 요건 선물 받은거. 선물 주신거예요 머스탱. 블랙 머스탱. 요즘엔 블랙이 유행이라. 요거는 와인. 요거 수입. 와인 수입이 수입이 유행인가봐요 요렇게 네개를세개를 구매를 한건데요 여기 제일 비싼거 뭐 조금 비싼거 요게 아니 요게 먼저 인가 아무튼 세개를 해가지고 5만원만 6만원되나 요거는 선물 이거 잘 키우면은 크게 키우면은 돈 되지 않을까요 잘 키우고 머스탱 머스탱 살려면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못사고 조그만거 하나 있긴 있는데 요거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선물, 이름표 하트 선물. 제가 어떻게 하트 하트 하는지 알고 하트를 주셨네요. 선물 감사드립니다. 영안의 다이영님. 엑스플랜트. 이렇게 오늘 분갈이, 붕괄이, 아니 분갈이란다.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쁘죠? 감사합니다.